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캡처보드를 두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캡처보드가 두개가 있는데요. 이캡처보드 같은 경우는 20만원대의 가격이고요. 이거는 상품이 안적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비디오 컨버터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어져 있고요. 상품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6만원대의 캡처보드고요 이두 개의 캡쳐보드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캡쳐보드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캡쳐보드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캡쳐보드가 있으면요 DSLR 카메라를 컴퓨터와 연동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콘솔 게임을 하시거나 핸드폰을 컴퓨터와 연동해서 방송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앨범 미디어는 가격이 비쌉니다. 특정 프로그램 드라이브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캡처보드는 이거는 가격이 쌉니다 6만 원대고요.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만 듣고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죠? 어떤 게 좋은지 제가 직접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원이 들어가는 포트고요. 전원포트 콘솔 게임기나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인 들어가는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또 있습니다 이나웃이두개다 있죠 기본적으로 게임기를 연결하거나 dslr 카메라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인 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캡처보드는 게임기나 dslr을 연결할 수 있는 인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곳과 뒤에 보시면은 hdmi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모니터나 TV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옆에 전원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오디오 출력할 수 있는 아웃 단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소재는 이 에버미디어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알루미늄 같아요. 컴퓨터에 드라이브를 설치한 다음에 전원을 꽂으면은 빨간색 불이었던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두번째 캡처보드를 연결하는 동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죠 제다전서 두개를 켰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캡처보드가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질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고 근데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두개가 거의 비슷하죠? 예. 네. 자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1번이 좋다 1번을 쓰시고요 2번이 좋다 화질이 2번이 좋다 2번을 써주시면 돼요 자, 지금 거의 같은 곳을 지금 가고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안돼 안돼 떨어졌어 왜 떨어져 왜왜 왜? 너 죽은거야? 아이고 죽어버렸네 여기 하나는 22만원짜리 또 다른 하나는 6만원짜리입니다 이거 두 중에 어떤게 가격을 공개할게요 자 2번이 6만원이고요 1번이 2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6만원짜리가 이정도면 안돼 나쁜거 아니죠? 어, 도망가야 돼 무서워 저리가 아 어, 저기 숨어있대 어, 잠깐만요. 잠깐만 나총 총 맞을 것 같아. 어쩌겠다. 잠깐, 너 죽었어. 너 이리 와. 너, 너, 너, 너, 너 이리 와. 야, 아, 어, 정말 없어. 좋아. 야, 아니, 야, 야, 야, 오지마. 저리 가. 어떻게 주먹에 죽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21만 원짜리로 한번 해볼게. 요 여러분들, 찍가요 같이, 같이 가. 혼자 가지 말고 무서워요. 자, 갑니다. 지금. 혼자 다 드시면 어떡합니까? 같이 먹어야지. 혼자 사시겠다고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제 몸빵을 해 주실 분이라서 어디 가서? 어 저분 어디가셔? 혼자 가지 마요 저를 버리지 마요 가지 마요 어디 계셔? 가만있어 히봐 어디 가셨지? 어? 분명 여기 위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어 DSLR 이거를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DSLR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화질 괜찮죠? 캡처보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자 이게 6만원짜리 캡처보드입니다 6만원짜리 네 이겁니다 6만원짜리 네 이, 이렇게 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나쁘지가 않네요 핸드폰과 연결을 하겠는데요 노트20과 노트8을 연동했을때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OBS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노트20과 연결했을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은 움직였다니 지금 OBS에서 화면이 바뀌고 있죠 피네마스터 열고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잘 녹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노트20 인식이 아주 잘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트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노트팔도 인식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에버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노트8과 노트20 모두 다 인식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6만원대 일모를 캡쳐보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노트20을 테스트하고 노트8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노트20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중에 화면이 멈춰 버렸습니다. 도중에 화면이 멈췄고, 다시 분리시켜서 꽂았는데도 인식이 안 됩니다. 다음은 노트 8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트8의 경우 화면이 확대되고 왼쪽에 상단면만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보겠습니다. 노트8을 뺐다가 다시 꽂았는데 인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냥 멈췄어요. 화면이. 인식이 안되고요 두가지 캡쳐보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캡쳐보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캡쳐보드에서 6만원대는 가격대가 싼 편에 속합니다 가격이 싸고요 두번째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열방출을 아주 잘 시킵니다 세번째 콘솔게임이나 DSLR 카메라의 경우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괜찮고요 하지만 핸드폰을 연결했을 때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바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핸드폰의 경우 화면 출력이 잘 안됩니다. 에버미디어의 장점은요. 인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AS가 된다는 거죠.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소재가 플라스틱이라서 약합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제품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고 콘솔 게임과 DSLR 카메라를 연결할 경우에는 이것도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쭈빈니꿀팁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